자 챕터 세 번째 진행할 차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맵이 넓어질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음 어디 보자 음 그래요 여기까지 들렸다 아이로 도달하는 과정이 있네요 자 이전 공간은 이미 홍수로 인해서 물이 다 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이 안되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로 이동하는 걸로 할게요. 자, 캐러바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장을 가지고 있다. 목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사이언 가지고, 펩킨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크락 가지고, 뭐, 이런 지점들을 탐색해가지고, 이 올이 있는 곳을 찾아내래요 한번 해봅시다 자 사이언 있죠? 사이언을 일단 여기로 이동시켜서 수확시키고 그 다음에 크락기 있죠 크락이크락이를 일단 여기로 보낼게요 자 새로운 언급이 되어있는데 그 음식이 없으면 애들이 굶어 죽는데요어 They lose health 라고 되어있죠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최대한 이거를 보유하면서 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쪽에 마우스 오버를 해보니까 베이커나 뭐 기타적인 음식 가공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거 만들 상황이 안 되죠 자 그렇다 칩시다 음, 한포필스당 6개 펩킨을 먹는다고 하네요 이건 참고할게요 그럼 한턴당 6개씩 먹으면 저희는 아마 12개씩 줄어들겠죠. 그래요. 자, 트레이드 휠이라고 되 있는데, 아, 저번 시간에 제가 트레이드란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어, 능력에 관련된 언급인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음, 클릭했는데 왜안 보일까? 가끔씩 이런 UI 버그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그 사이언 쪽을 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아, 이제 이해가 됐네요. 자, 각각의 역할에 따라 얘들이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트랜스폼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거, 음, 과일 채집자라던가 우드커터 같은 경우는 얘로 변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음,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이언은 주로 이 수집자 위주로 플레이를 했던 거고. 자, 다른 거한번 읽어볼게요. 크라기를 눌러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라기. 자, 크라기는 이동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쵸? 엔지니어가 아키텍처. 그래서 얘네 탐사 및 그, 건축에 관련된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명확하게 읽어봅시다. 어, 리페어 코스트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컴팩트 사이즈 줄여준다는 거. 나중에 그 이동식 건물이 있죠. 그 크기를 줄여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찍어봐야지 알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역할대로 한번 최대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얘는 탐색자니까 계속 탐색을 하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좀음 그래 패킨들이 있긴 한데 일단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크라기 이동해서 여기로 자 그런데 지금 효율성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문제긴 한데 식경을 써야 될것 같죠? 오호 핍스 일단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라고 돼 있는데 그래 이 주변에다가 뭔가를 치면 좋겠는데 얘들도 소나기가 내리면 힘든데요 근데 아직까지 소나기는 내리진 않으니까 뭐 그러니 려 합시다. 자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가져온 게 있으니까 다시 리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락이 있죠. 크라기가 예전에 아키텍처 역할을 좀 했었으니까 이목장을이 주변에다 지어줄게. 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들의 욕망에 맞춰서 음 알겠어요. 그래서 크라기가 이런걸 빚고 그 짓고 그 다음에 그거 짓고 나서 얘가 하베스터 나그 체집 오두막이라고 해야 되겠죠? 체집 오두막을 한번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입시다 자 일단 건설 해주시고요 자 빠르게 빠르게 됐어요 완성이 된것 같고 자그 다음에 건설 한번 더 해봅시다 채집 오두막을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거를 팩 버전으로 만들려면, 그 모바일 버전이라고 돼 있죠. 어. 그러면 일단은 우라고, 나무가 좀 필요하겠네요. 자, 역할을 좀 바꿉시다. 얘가 지금 펌킨을 채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나무꾼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이거를 일단 여기 는 나무를 캡시다 그리고 얘는 잠깐 올로 돌릴게요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재료가 있어야지 뭐 이런저런 건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40 생겼고 나무가 한 80개 정도 생길 때까지 기다립시다 음 됐어요 자 이거 한번만 더 챙기고 그래요 음 나무자원들이 다 바닥이 났다 자 이번에 모바일 하베스터 이거를 한번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자, 나무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챙겨 놓고그 다음에 하베스터씨 생기면 이동시키면서 뭔가 적당하게 빠르게 수확 가능하니까 그거 감안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이해이죠 지금 울이 모자르니까 계속 울 채집을 시켜놓고 나무도 적당히 좀더 모은 다음에 어, 음식이 너무 많이 모자르는데? 조금 있다가 음식을 좀 채집을 할게요. 이거 있죠? 이제 가까운 데서 채집을, 그 채집을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요건은 만족하긴 했지만 일단 여기서 시키는 게 있어요 직접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오두막 주변에 이 버튼을 클릭하라고 돼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뭐 자동으로 클리어가 됐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레벨업이 됐죠 어 이거 좀 머리가 아프죠 아마 이거는 레벨업 을 하기 위한 경험치 부스트인것 같고 이거는 수학부스트인것 같은데 수학 부스트가 더나은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오잇 그래야지 뭐 다른것도 지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턴이 지금 한 51턴 남았는데 51턴 어 뭐야 벌써 다 챙겼니? 어그런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챙긴것 같고 그 얘는 나무를 쾌독할게요 나 놀고 있을 때 다른거 시켜야지 자 변신하시고 너도 어차피 한명은 잡니를 해야 돼요 잡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을 챙기는게 맞을거라 생각이 돼요 잠깐만 우리 먹는 거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 이러면 얘도 이걸 수립합시다 자, 먹는 거좀 많이 챙길게요 우리 한 400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 됐어요 그리고 나무도 없이 모르니까 채집하고 자 그런데 아까 레벨업 버튼이 떴어요 한번 봅시다 레벨업 버튼이 떴고 음 이게 하면 할수록 게이... 그... 랩, 경험치를 얻는 것 같아요 자 얘가 제세 가지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은 안될것 같고 크라기는 여전히 이거밖에 하지 않는데 뭐 그러니 려 합시다 그래서 나무도 좀만 챙긴 다음에 바로 이동을 할게요 됐어 이 정도면 된것 같아 더 챙길까요?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음... 아니야. 나무, 나무. 자, 나무를더 챙기자. 됐어요. 한 270병도 챙겼고 지금 몇턴 남았니? 1 1턴 남았죠? 아, 여기 있는 것까지 더 챙기고 이동을 할게요. 자 많이 챙겼죠 네턴 남았으니까 나무 캘레? 어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챙기고 자 갑시다 빵빵하죠 여기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근데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좋긴 은 한데 얘들 때문에 좀 문제긴 해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을 좀잘 챙겨줄게요 이게 회전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게 안돼서 아깝긴 해요 자, 그래서 나무도 좀 많이 챙겨주고 그죠 웬만하면 다 챙기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자리가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도 안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음 다시 다시 그냥 음식을 한 400개 정도까지만 챙기고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챙기고 우 물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준비합시다 이 아이 여기다 설치하고 여기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 나무도 안 챙겼네요. 자 나무 챙길 준비해야죠. 얘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고 나무 하나 하나 둘음 가운데 공간이 좀 아쉽죠. 아 이게 맥스인 것 같아요 일단 제 머리로서는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물론 더 괜찮게 쌓을 수 있을 거예요 테트리스 잘 하시는 분들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 가구들 이두 개도 중요하니까 챙겨야 돼요 일단 이동할게요 다음번엔 DI로 이동해야 되죠? 이동합시다 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모바일 빌딩을 만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 그거 고려해서 지어야 될것 같고. 자, 일단 베이스 빌딩을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지을까요? 그냥 귀찮은데, 뭐 이동할 수도 있긴 한데, 어... 애들이 변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면 가운데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가운데까지 갑시다. 어, 잠깐만요. r e m a 이거 페어죠? 위험하구나. 이득을 얻거나둘 중에 하나라고 돼 있는데. 그래요. 근데. 세개 유적을 다 방문하라고 돼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동한 다음에. 자리를 잡을게요. 자리 잡고. 자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건축가하고 그 수집가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여기다 하베스 트를 지어도 될것 같고 주목표가 뭐니? 음... 나무도 없고 광석도 없고 일단 나무를 얻읍시다 자둘다 나무를 얻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문할게요 하면은 두서이 음, 제재소가 영구적으로 된다. 그러면 체력이 안 단다는 얘기인가요? 얘는 모바일 버전으로 갖고 가기에는 좀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음 돌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 남을 좀 챙긴 다음에 여기서 광맥을 캐고. 어, 모바일을 얻을 수 있는대로 좀 최대 노력을 해볼게요. 아 뭐하니 지금? 자 이거 캐고 얘는 계속 탐색을 합시다. 아 크라기 크락이 있죠? 크라기가 탐색을 해야 되고 사이언 있죠? 이 아이가 나무를 캡시다. 어차피 여기는 가까우니까 금방 캐는 게 가능하고 이쪽에다 목장 지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다음 턴에는 얘가 이 유적지에 방문을 하고요. 음? 자새 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그렇다 치고 다시 계속 탐사를 할게요. 잠깐만. 이 아이도 채집에 관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어디 보자. 그래, 자원만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자, 얘는 목재 채집가기 때문에 목재에 대한 채집은 얘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채집을 시키고요. 크라기 크락이 있죠? 크라기는 여전히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아래까지 돌려보낼게요. 잠깐만, 유적이 하나. 둘. 아, 여기도 있었네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탐사를 합시다. 어이? 뭐야, 이거? 아, 빌딩들이 데미지를 입는다. 일단 뭐, 데미지 입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려니 하고. 자, 그러면 얘는 하던 게 있었잖아요. 일 목장을 여기다 짓고, 여기서 우선 그 우려 채집을 할게요. 그리고 얘들이죠. 얘들이 나중에 한 명을 전직을 시켜가지고 광석을 킬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게 맞겠죠. 됐어요. 아 빌딩이 데미지를 입다 이거 수리할 수 있을까? 수리한데 이렇게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군요. 뭐 그러면 일단 울 먼저 캐고, 그다음에 한 명은 슬슬 먹을 거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우를 사용 그 체집하기 전에 먼저 건물을 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그 아이를 지울게요. 우리 이동식 모바일이죠? 이거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연이언이를 여기로 보낼게요. 자 빨리 움직이고 옛 나무 너도 잠깐 아 건설을 못 짓죠. 일단 둘이 이동해서 채집을 합시다. 역할이 둘다 채집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빨리 이동해서 일단 먹을 것좀 챙겨줄게요. 크으 빠르게 움직이죠. 자, 치집하자 500개 가져온 게 애들 3명이 되니까 벌써 180대까지 떨어지죠? 아니야, 그러지 말자 여기서 야, 이쪽으로 가서 너도 여기 누르고 응,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자원이 생기면 바로 건설 또 합시다 마인 만들 수있을거예요자 마인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얘가 돌아가면서 돌 캐거나 뭐 양목 캐거나 그러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점점 빠른 색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그래 넌 그렇게 하렴 자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어이 아이 오랜만에 보죠 광물캐기 자 40개가 생겼으니까 일단 리페어를 좀 시킬게요. 아 근데 이게 광석을 좀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볼게요. 이거 한 80정도 얻어야 될것 같고 얘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겠죠. 음, 광석을 좀만 더 캐고, 이것도 나중에 모바일 버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80개 모였고, 그 다음에 울도 모으러 가자. 아니야, 거기서 좀 최대한 많이 모으자. 그게 맞는 것 같아. 한 160개 정도 모아놓고, 이게 채집 속도가 좀 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나 더줘야될것 같아요 이동 버전은 하나 더 만듭시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근 네, 그... 그게 모자라서 좀 머리가 아프긴 해요 아니면 어차피 조금씩 퀘스트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석 그만 캔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양목 캐고 퀘스트 완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시간을 흘러볼게요. 자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70만 모으면 돼요 그리고 레벨업이 됐네요 모바일 빌딩이 가벼워진다고 하네요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찍읍시다 이거 찍고 다른 애들은 딱히 없네요 음, 기다립시다 자 이제 30개만 더 모으면 퀘스트가 완료된다 됐나요? 어좀더 챙기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빌딩 크기가 전혀 컴팩트해지지 않았잖아 아마 지을 때좀더 적은 자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음, 흠... 이거를 한번 할까 말까 아니야 그만하고 얘도 지금 먹을 거좀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이제 먹을 게 없죠 일단 이쪽까지 한번 이동해보고 먹을 거 없으면 바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있다 있으면 음... 채집을 합시다 얘도 채집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24개 밖에 없으니까 3명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이동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런식으로 채워가면 어떻게든 흑자는 볼거예요 그쵸? 한 최소 1턴 남을때까지 계속 채집을 할게요 그래요 레벨업 됐니? 볼게요 너도 사이클 사이클 그래 이렇게 하자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해 자 4턴 3턴 1턴 그래요 이제 이동할게요 가져갈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고 나무도 챙겨주고 잠깐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한칸 버린다 치고 나무지 하나. 광석은 어떤 모양? 어긴 모양이네요 기억합시다 자다 챙겼죠? 이동할게요 호이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캠페인도 마무리 지었어요. 네 번째 캠페인도 조만간 진행을 할게요.